동의 구경꾼들은 뚜루게 아니면 송곳이요, 송곳하면 가아 꽂힐 때, 제 아버지 가시나 찾으랄까? 갓을 갖다 못사는디데 똥꾼이기 오물로물로 너는 술장사 할 만한데 얻어들었거니 이게 아는 수가. 자가 몇개 찢느려면 진입자들 다찾아가지 모줄이 잡는 쪽쪽 찢어버리는데, 에, 에, 이리, 해보고, 저리 보아 b 아 d 가슴 아니 i 에 h i h 아 h i 이 i 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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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지저버린이 <목적> 짐자들 달래든 얘긴 네가까내 가지, 내가 까내 가지리 남 때를 당해갈래는가 너도 쓰고했던얘 예, 큰일났구나 모두 다찾아쓰고다란 냉주 네, 가탄 나기 있는데 통용통랑 등살이비다 공단가끝 다라서 덕들더니 통용통랑 등살이비다 공단가끝 저부 e e l so si a n a a a a o i o o o 술장사 할머이 거기에에다